네, 여기 현 위치입니다. 여기 현 위치에서 1.5km를 가면은 종댕이끼리라는 한 마리. 저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. 제가 알끼 됐는데. 요 길로 꼭 내려가셔야 돼요. 아주 숲이 굵어지고, 여기 가면 아주 호수. 호수와 함께, 원정부터 연못 제일 조망대 민계장 이렇게 하니 너무 멋있어요. 아주 그 호수하고 같이 끼고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면 출렁다리라고 있습니다. 아, 또 제가 대고 나눌 거 같네. 네, 출렁다리가 있고, 왜 종댕이라 했나? 네, 그래서 아래종댕이 위종댕이, 종댕이의 그사투리 어원으로 네, 그게 종댕이, 같이. 걸으면 걸을수록 사랑이 네. 깊어지는 길. 네. 네, 약간 저 귀가 내리고 있는 종댕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아까 저 거의 다 펴가지고 아주 네, 향채탄이 좋습니다. 더또 네, 많은 분들이 트리킹하기 위해서 반셨습니다 네, 마지막 제 주차장에서 약 1.5km를 걸어왔습니다. 이제 희망상 입구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이정 정리하시고, 어, 상당히 덥겠는데요. 자이여기좀가좀기침 아, 그 왔습니다. 이제 네, 이견과유지해주면참 좋겠는데요 네. 아 미끄럼 조심해, 습니미끄금여 미끄러워 상당히 지전만개했습니다뜰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 오늘 날씨 좋네요. 오늘 뭐, 해가 뜨든, 비가 오든 아주 좋겠네요, 그렇게는. 에 개운나무요, 개운나무. 계엄나무. 개운나무니까요, 옷 오르신 분들 조심하셔요. 아이, 약간 미끄럽네요, 상당히. 진짜 미끄럽지 마라고 여기는 계단으로 놔버렸는데. 그러니까요, 왔던 비도 그쳐버리고, 바로 해가 뜨네요. 길도 좋아지고, 정성스럽게 돌사랑게 사진만 찍으시려고 그래. 쉬어서 <웃음> 아, 쉬었다 가야죠. 제일 조망대구만. 아 조망대가 아주 좋습니다. 네, 아주. 아, 어디서 온다, 어디 어. 하늘에 별을 못 따더라도, 충주 별이라도 따뜻하게. 아, 날씨가 좀, 혼 부족지근해가지고. <웃음> 여기 또 멋지게 마 많은 커피를 주시네요. <웃음> 충조 별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? 많네요. 왈쩍 열리네요. 저 행수님한테 도별 따라 드렸습니까? 아이고 저별 어떻게 따와. 충하하 잘못하면. <웃음> 예. 좋은 시간 되세요. 네. 길은 상당히 조색이 잘 되어있네요. 아주 예, 걷기도 좋고요. 충조를 뛰고 도니까요.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우리 혼자 땀을 흘리고 난리요. 근데 어제 크게 잘먹을가봐 또. 또. <웃음> 땀을 흘린 이유가 <목소리> 하나는 아주 못 먹어서 걸어서 땀 흘리는 것이고, 둘째는 너무 잘 먹어서 <목소리> <목소리> 음, 넘쳐서 흘리는 거 무조건 거기야 무조건 까딱, 까딱 <목소리> 거기에요야 <무조건 까딱고기예요? 목소리> 이거 거기 한가운데. 아, 그래도 까딱 거 하진 않겠는데. 저거 거기 넘어가면 분명히 한한 달도 한달어나니까나 이거 찍은 아, 아 많이 넘어가야 돼그이 정자가 또막걸리또 블루네 막걸리를. 막걸 네? <웃음> 안 먹고 왔못내 정자를 보니까. 여행은 네, 다리힘이 있을 때 붙이고 다녀야 돼힘 빠지면 네. 절대 안돼그래 네. 오래 산다 했어요 <웃음> 그래야 어? 지네들의 돌집들 이 지네들 너 <웃음> 어, 지네가 많다고 소문났다요 <웃음> 어떤 마음으로 종절을 올리고 있습니까? 우리 짝 하나 점제해주시 예, 좋은 필 만나기 바랍니다. 마타리꽃. 정댕이 길에서 그래요 제가 당신께 원하고 싶은 건 그냥 당신이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작은 느낌 하나만 얻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너들도 나오고 전망도 있고요 또한번 사진 잡기가 되어있는데요 저기 와서 정말 좋은 곳에 전망대가있습니다 충돌은. 한 눈에 딱도어서세요 내가 엄마가. 우리 주인 어디 가 있을까요? 아, 우리 주인 어디 왔어 우리 주인 응. 길을 걷게 되면 이렇게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소원을 꼭 빌고 가시면 눈둥이 하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님 소원 형님이 80에 여기가 15이면 딱맞어 안 놓고 이제 가면 왔네요. 이제 지칠. 오늘보다 젊은 날은 없어요. 오늘이 최고 전코 좋습니다. 에, 드디어 출렁다리 왔습니다. 출렁다리. 마음 감 흔들어 볼게요. 아, 좋아요. 좋아. 아주 좋아. 맞아 감 감. 흔들어 봐. 흔들자리흔들려야 돼. <웃음> <웃음> 멋진 출렁다리가 아주 장자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말 쉬어 가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평차 어, 어떻습니까? 자 <웃음> 좋습니다